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연애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그 둘이 서로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혹은 어느 한쪽이 호감을 가지다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둘이 동시에 호감을 가지게 되어 시작하는 연애보다는 투자인 한쪽에서 호감을 먼저 가지게 되고 고백을 했을 때 다른 한쪽이 생각을 하다가 자기 주변 사람들 중에 그 사람과 친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이 되면 연애를 시작하고 연애를 하다가 보니 자기와 잘 맞아서 서로 애정이 생기는 케이스가 더 많죠 전자든 후자든 공통적인 연애의 지속이라는 것에 있어서 필수 요소가 바로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둘이 함께 있을 때 서로의 뇌에서는 도파민, 엔드루핀, 페닐에티라민 등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의 애정이 계속해서 커지다가 그 둘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결혼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매매혼의 경우 이것과는 과정이 많이 다르죠. 일단은 중개업자에게 계약금을 주고 베트남에 가서 다수의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때 만나는 사람과 대화가 제대로 통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실제로 베트남어가 유창하여 대화가 잘 통한다면 본인이 직접 베트남에 거주를 하며 연애를 통해 결혼을 하니 말이죠. 그렇다면 매매혼을 선택하는 남자들은 어떠한 착각을 많이 하게 될까요? 그들은 계약금을 걸고 베트남에 가서 만남을 가진 2, 3일 정도의 일정 동안 느낀 그 여자의 모습이 그 여자 그대로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매매혼을 하게 되는 남자가 베트남에 가서 그 여성을 만나는 일정 동안 대화는 당연히 통하지 않으니 외모만 보고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사상은 물론이고 그 상대방이 어떠한 이성을 좋아하고 어떠한 것을 싫어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진도를 나가게 되죠. 사실 결혼정보업체에서 사전에 그 사람의 가족관계나 키, 나이, 체중, 학력 등과 같은 프로필은 제공을 합니다만 그러한 정보는 사실 포탈사이트에서 유명인을 검색해도 다 나오는 그러한 프로필이니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연애관 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 3일 정도의 일정 동안 함께 보내며 그때 느낀 그 여자의 감정만을 기억합니다. 매매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연애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이성과 썸을 타거나 고백에 성공하여 앞서 말했던 도파민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되어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짜릿한 느낌을 자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연애 경험이 많다면 연애 초기 때 느낀 그 설레임과 심쿵한 느낌은 일시적인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무뎌진다는 것을 알겠지만 그러한 경험이 없기에 당시의 짧은 만남을 가지고 2, 3일의 일정 동안의 느낌이 평생을 갈 것이라 착각을 하죠. 아무리 괜찮은 배우와 제대로 마음에 드는 액션과 스토리를 나타내는 야구 동영상이 있자들 그 영상만을 몇 달간 계속 본다면 질리게 될 수도 있... 아무리 재미있고 감명 깊게 본 영화라 할지라도 수십 번 이상 반복해서 본다면 그 재미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경우라는 말이죠. 다음은 주변에서 부러워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연애나 결혼, 혹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만 만족하면 살면 그만이긴 하지만 돈을 주고 어린 신부를 매입한 행위는 감추고 싶어하면서 어린 신부 자체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디가서 자기 여자친구를 자랑해본 경험은 대부분 없기에 어린 신부를 자랑이라도 하듯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리고 주변 지인들의 카톡방에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인들 또한 그 여자를 만난 배경, 그리고 그 여자의 직업 등을 물어본다면 부러워하기보다는 한심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결혼을 하면 그 여자가 자기에 대해 없던 사랑도 생기게 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창문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면 그 창문 여자는 가식적으로 시간을 때우기 위한 잠자리를 가지게 되죠. 때문에 매매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기계적이고 가식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사랑하는 진정성이 있는 관계를 위해 결혼을 선택합니다. 아무래도 부부라는 관계가 되면 서로가 낮에는 서로 알콩달콩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창문 여자의 관계보다 부부라는 관계이기에 창문 여자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더욱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매매운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출발선부터 그 여자는 사랑이 아닌 돈을 위해 결정한 선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해서 본인과 같은 도파민, 엔드르핀, 페니레티라민 등의 호르몬을 분비시켜 설레이는 감정을 느끼게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매온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유전자 번식, 육아, 대리요도 청소, 빨래, 밥, 잠자리, 병수발 등등을 대신해줄 사람을 매달 어느 정도 금액을 주고 데려오게 되면 남는 장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두셔야 할 사실은 뜨거운 밤은커녕 잠자리를 거부하고 스킨십을 해도 싫은 티를 내며 자녀가 생기게 되면 고부갈등 혹은 다른 핑계로 베트남에 가서 살겠다고 매일 투정을 부리게 되죠. 그 스트레스로 인해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 허락을 하게 된다면 당신은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이고요. 휴가나 월차를 내어 자녀들을 보러 가면 거기서는 아무하고도 대화가 통하지 않아 왕따 비슷한 느낌을 받고 처가에서 잘 때는 방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떡도 못 먹고 돌아오고 돈은 돈대로 쓰고 처가 댁 식구들에게 용돈까지 주게 되고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매용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기들 밥그릇에 손상이 가니까 무조건 감추려 하고 부정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미 매매혼을 한 사람들은 나는 아닌데 라고 부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드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라고 해도 주인공이 시작부터 엔딩까지 당하기만 하다가 끝나는 영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피엔딩의 영화일수록 초반과 중반까지 주인공이 당하다가 엔딩 부분에 역전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배드엔딩의 영화는 초반에는 잘 나가다가 중간에 사기를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하면 배드엔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경마장이나 라스베가스에 가서 책팟을 터뜨려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는 식의 좋은 스토리만 골라 이야기를 해주며 당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여 아름다움 속에 감추어진 부작용을 미리 알려주는 제가 좋은 사람인지 수준 높은 시청자분들이라면 올바른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